어... 어디 갈까? 아... 여기 가야겠다 딱히 갈만한 곳이 없네 애들이 좋은 위치 다 먹어가지고 좀 힘드네요 샤먼 잡으러 가자 빡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쁘지 않아 샤먼이면 음, 여기서 한대때렸는데 아깝다. 쭉쭉 따라가요. 남은 포탈 하나. 판자 다 부수다 보면은 언젠가는 다 죽지 않겠냐. 한 대만 어떻게 때리면은 플래시가 돌아오기 때문에, 어, 싹 가능. 근데 s 소소 o so, s 길막 길막 준비 길막 준비. 아, 길 o 지하감옥은 없네요. 둘. 어. 한 마리가 없 o so, so, so, so, s 아, 아닌가? 아하, 나 뭐야? 일로 안 오느냐? 응? 뮤직이야. 갑니다. 에이 출이다. 그냥 가, 가감하게 가도 돼. 나 아, 아니지, 살리자. 살아라! 손절이네. 이런 식으로 다 손절을 해버려. 애들 아이템이 많기 때문에. 잡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으로 보이죠. 왼쪽. 안녕. 대다들. 아, 파자 내리고. 넘고, 9시 가속받고, 쭈 달려서 나이 아. 구대 같은 거 모습은 테랍니다 고지 안할 이유가 없긴 한데 여기 있으면 말이 다르지 내리고 아애들 무조건 선판재 진짜 우산 보면은 이거 대처하게 만들어 주면 안 되나? <웃음> 근데 이거 대체하게만 안되면 좀 사귀긴 하지 그냥 받다하면 선판자야 쌍쌍바라텔 텔아풀전제 아니구나 내가 아. 나이스 잡은 미덕이다 지하 감옥이거든요 뮤직의 해독기는 다 들어갈 거고, 이거 잡으면은, 플래시로 잡자. 그, 나오기 전에. 적당히, 눈치껏. 어, 뭐야. 어, 이다 새로운 해독기 잡았나요, 애초에? 반자 다 부서 놨기 때문에 너희 그어샤원니가 친절히 다 부져놨지 음? 걱정 안해도 돼 음. 재활용하지 마 재활용 뭐냐 어 재활용 존나 하고 있는 <웃음> 재활용이야 재활용 사람들은 저주써안 쓰면 그냥 줄써안 피면 안 되고 가자 대비를써 주고요 잡고요. 거기서 잡으러 가고요 내 플래시인가 아직 모르지 행분인 줄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음 가능성은 있다 주술사가오스틱이기 때문에 일단은 구출은 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서 문못 열도록 좀 막아주자 와 이거 타이밍 좋네. 까비 뇌지기 되어 있고 문 열었니? 못 열었네? 까비 <웃음> 개망했다 뇌지기 적응 느긴다 잘 봐줬기 때문에 근데 탕이가 너무 미리 썼네 이러면 못 이기는데 들어가는 척 우리 들어가서 마무리 말로 빠졌죠 트래보자 어차피 가야해 문 열렸어도 가야하고 안 열렸어도 가야하고 나가 거기서 앞에 있었죠 잡으러 가자 내리고 이거는 간표패겠습니다 일로 가야죠 우쑤 그냥 줄서 아 줄서 안나갔네 이새끼 이러면 안되는데 뒤질라고 그냥 거기서 날려보내줍니다 치료하는데 좀 걸려요 줄서 나간 줄 알았는데 이걸 끝까지 잘안 나가네 플래시도 있으니까 잡으러 가자 빰 a m Bam, b 빰 m Bam, b 가 m 고개 m b a 내 뒤인거가 있으니까 안전하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거 같습니다 m b 깡이 좋아 안 b 리면 안나간다 약간 이런 마인드